의왕시의 대표 전통시장인 구곡 도깨비시장에 위치한 진미손만두가 경기도 명품점포로 선정됐습니다 명품점포 현판식 현장엔 김성재 의왕시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명품점포 선정에 대한 축하 인사와 격려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김성재 의왕시장님도 이곳에 와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경기도 명품점포로 선정된 곳에 와주신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네, 우리 의왕시의 유일한 도깨비시장이 전통시장입니다. 아, 전통시장 내에 아주 우리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진미진빵 만두집이 우리 의왕시를 대표하는 명품 또 점포로 선정이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아, 앞으로 우리 부곡동의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왕시민들 나아가서 이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미진빵이 찾아와서 맛있는 또 찐빵을 드시면서 우리 도깨비시장이 아울러서 더욱더 유명한 그런 전통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품점포는 수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수상공인들이 하는 장사 중에 또 먹, 먹거리 중에 어, 음식이 자신이 있고 깨끗하고 또 인정받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경기도 어 간판을 걸어주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일 수 있고 또 관광적인 측면이나 먹거리에 또 그리고 전통시장을 알리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명품점포가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제도는 전통시장 내 경쟁력 있는 점포를 선정해 맞춤형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전국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로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KMB 뉴스 한가을입니다.